평소에 아내 눈치 보시느라 집에 게임기 하나 구매하지 못했다구요? 이제는 걱정 마세요! 이 플스6만 있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 공기청정기 스티커를 이 게임기에만 붙인다면 짜잔! 누가 봐도 공기청정기 같지요? 이제 아내 눈치 안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36만 8천원! 36만 8천원!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저건 반드시 사야해! 음.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닌다고 하던데 우리 애들도 학원에 보내려면 식비를 먼저 줄이고 아 걱정이 많네 <웃음> 드디어 나도 집에서 맘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겠다 <웃음> 여보! 다녀왔어! 응? 음, 음. 어, 여보 왔어? 응 어? 어? <웃음> 그손 뒤에 감춘 건 뭐예요? 어, 아 이거 아 여보 기침하면서 집에 공기 안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참에 집에 오는 길에 공기 청정기 한대 한 사왔지 음 마침 필요하긴 했죠. 아, 아 그, 그렇지. 아 여보 걱정돼서 산 거야. 그나저나 요즘 소비 좀 줄여야겠어요. 아 다른 집 애들은 벌써부터 학원 다닌다고 그러던데 우리 집도 보내야죠. 어휴 그럼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볼게. 아 일단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좀 씻을게. 네. 아이고 옷을 막 벗어 던졌네 벗어 던졌어 우리 집에 오면은 옷좀 걸으라니까 어? 오, 이게 그 공기청정기구나 아니, 요즘엔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네 음. 우와 어? 뭐야 너 언제 거기서 붙어있었어 우리 집에또 드디어 이게 생기는구나 우우왜 와우, 와우. 아빠랑 단들이 오붓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밤새도록 해줄 거야 음? 뭘 아빠랑 밤새도록 해? 이건 아빠가 사오신 공기청정기야 뭐? 엄마 이거 요즘 TV에서 광고하는 36만 8천 원 어? 플스 6 최신형 게임기라고요 역시 아빠는 뭘좀 안다니까? <웃음> <웃음> 뭐? 게임기? <개>. <웃음> 야, 이놈의! <인유맨! 웃음> 이거 공기청정기라며 리아가 그러는데 게임기라잖아! 어이 무슨 말이야? 공기청정기인데 <웃음> 공기 좋아지는 것 봐, 응? 리아야, <웃음> 네가 잘못 본거 아니야? <웃음> 리야야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게임하고 싶어 했잖아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면 어떡해 어 엄마 어,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 그거 공기총통총총기음 읍니다 엄마 바보 아니거든 다 들거든 내가 그냥 화내는 줄 알아? 딸 에헴 아랑 오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 옷주머니에서 요루루가 영수증을 발견했어. 풀스 식스 게임기 영수증 그것도 무려 36만 8천 원! 당장 돌아가서 환불해와! 오오오 오. 아빠 우리 이제 집에서 게임 못하는 거야? 아니 여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어, 집에서 조금 게임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응? 음. 당신 월급으로 무슨 게임기를 사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오면서? 뭐, 뭐, 뭐, 뭐, 뭐, 뭐라고? 쥐쥐꼬리? 그 쥐꼬리만큼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있잖아 어? 무슨 소리야?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몰래 맨날 비상금 숨겨서 게임기 사고 골프채 사고 당신도 명품 가방 사잖아 왜 그래 나도 내, 내 돈으로 내거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 어! 뭐? 니네 거? 어. <웃음> 됐어! 어. 어. 어. 어. 뭐지? 엄마가 이렇게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 아빠가 강하게 나가니까 엄마도 물러선 거예요 역시 아빠는 남자야 나쁜 남자야 여자를 울리는 남자 무슨 소리야? 음. 오? 어, 니가 이녀석 잘하는데? 어? 오? 어, 어. 오? 아! 졌다! 니야야 이거 풀쌍 엄청 재밌다 그렇지 아빠 이거 짱잼이에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왜, 왜... 아,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여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오이씨, 네오, 네오, 네오, 너... 어디 뭐칠거 없나? 여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웃음> 우리 각방 써요! 잉여하 씨는 네거내거참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응? 아니 각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한 이상 어쩔 수 없이 한 집에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각방 쓰자구 어? 내가 이런다고 물러설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도 잘못 잤는데 잘 됐어 음? 뭐라고요? 말이면 될줄 알아 이 사람이 진짜 아 그리고 애들은 내 거니까 내 방에서 재울 거야. 그게 무슨 소리래? 애들은 나를 더 좋아해. 내 방에서 살 건데? 아니 뭐래? 당신이 나뭐래 흥, 그러지 말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 아들딸. 아 아. 아빠 방에서 잘래? 엄마 방에서 잘래? 이야야 같이 아빠랑 게임도 하고 내 방에서 자자 응? 으이. 너네들 아빠 방 가면 밥은 없는 줄 알아 누구 선택할 거야? 오오 어, 어, 어. 음, 그러지 말고 아 엄마 아빠의 꾸며진 방을 보고 선택할래. 응, 좋아. 아빠는 굉장히 멋진 방을 꾸밀 거라고. 너네들. 아빠방을 선택하게 될걸 어쨌든 저는 제 방을 꾸며야 돼서요 저는 바빠서 이만 담미호님 그래요 두고보라고 잉여맨씨 음, 내 방을 다 만들었구만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자 어? 여기가 이제 각 방을 쓸내 방이라고 얘들아 어... 너네들은 이 아빠 방을 선택하게 될 걸. 자, 리아가 좋아하는, 자, 이 다이빙대도 내가 집에다 만들어놨다. 우후, 우후, 우후. 와 자, 그리고, 항상 내 방은 심심할 겨를이 없어. 게임을 맨날 하거든. 보여, 보여? 우와, 임기짱 많다. 완전 아. 오락실 같아. 그렇지. 어때, 리아? 여기 아. 마음에 들어? <웃음>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만. 그리고 주방도 있고, 그리고 경치 좋은 전망도 있다고. 아. 음. 어? 아빠 침대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빠 옆에서 붙어서 자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껴안고 자는 거지. 아빠랑 뽀뽀 쭉쭉쭉쭉하면서 말이야, 리아야. 좋은데, 음. 음. 오. 음 어때? 내 방. 뭐, 썩 나쁘진 않지만, 너무 놀이에만 추중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소리야, 애들은 나한테 완전 반했다고. <웃음> 내거 보고 놀라지나 마셔? <웃음> 애들은 반드시 내 집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음. 아, 그래도 잘 지었지만, 애들은 분명 이런 집이 취향이 아닐 수 있다고, 이게. 취향... 여보. 여보가 뭘쉴수 있는지 알아? 여보 방엔 컴퓨터가 없어 <웃음> <웃음> 어이별 뭐야? 이 귀여운 아기자기한 별어 장난감 이거 애들을 완전 생각한 방이잖아? 어? 아빠 왔어? 여기 내 침대야! 어 그래? 어 좋네? 2층 침대야 또? 마늘의 <웃음> 펄! <벌. 웃음> 어 어.. 좀잘 지었네 하지만! 아직은 결과는 모르는 거야 좀잘 짓긴 했지만 어.. 애들은 분명히 내 방을 선택할 수 있, 있다고 자 이제 투표 시간이야! 우리 애들이 우리 둘중 집을 아 방을 선택해 주겠지 자 이제 엄마 방에 갈지 아빠 방에 갈지 너네들이 투표하면 되는 거야? 투표 방법은 간단해 엄마 아빠 뒤에 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은 아빠 앞에 보고 있을게 자 얘들아 우리 방에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아주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자 음,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아 그치 역시 요르르는 음. 내 뒤에 설줄 알았어 자 이제 투표 결과 공개합니다 3, 2, 1 <웃음> 아유 에이. 아빠 어이. 우리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빠 방은 쓰레기야. <웃음> <웃음> 봤죠? 아아 아. 아, 아. 에 됐어. 난 이제 각방 안 쓰고 그냥 다내거 가지고 나갈 거야. 어? 그렇다고 내가 말릴 것 같아? 잘 됐네. 그럼 니거다 네 챙겨서 나가 니네 거. <웃음> 그럼 자 그럼 가, 가자. 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네, 내거니까 챙겨가야지. <웃음> 결국엔 나 없으면 안될 거면서 미안해 여보. <웃음> 그러면은 같이 방에 올라갈까? 좋아요. <웃음> <어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소름. I'm <laughs> sorry.